안녕하세요 돈파는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투자연수조 주호승입니다 7월 넷째 주 주간 주식시장 전망입니다 이번 주는 올 한해 남아있는 기간 동안 주식투자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한 주다 그죠? 네 그런 얘기가 일반적으로 지금 퍼져 있고요 예. 어, 또한 여러가지 이슈들을 볼 때도 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핫 이슈로는 갈림길인데 이게 올 한해 남아있는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정말 결정적인 한주, 결정적 순간이라고 해서 가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는 여러가지 일정들은 있겠지만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전문가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자세히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7월 넷째 주 주간 주식시장 전망 출발합니다. 자 일단 이번 주를 앞둔 지난주 흐름은 괜찮았어요. 그렇죠? 네. 지난주에 우리나라 주시장은 외국인이 한 1조가량 사들이면서 예. 2.67% 상승을 했습니다. 음. 어, 그동안 막혀있던 2,400포인트도 한, 어, 주중에는 이제 뚫기도 했지만 결국은 예. 2,393포인트로 이제 마감을 예. 했는데, 이제 지난주 어, 마지막에 에, 기관 투자자들이 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주간 내내로 음. 어, 한 8천억 정도 매도를 했거든요 기간 투자자라고 하면 뭐그 가운데서도 펀드 이런 쪽들도 그렇죠 예. 연기금 및 펀드 예. 자산운용사들인데 음. 펀드에서의 자금 유출이 그만큼 뭐 음. 심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이나 많은 뭐 투자자들은 아직도 현재의 음. 상황에 대한 확신이 없다 예.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 주는 뭐 다들 많은 일정들을 알고 계시겠지만 네네. 이번 주 주요한 일정들 중심으로 몇 가지 키워드를 좀 짚어 주시죠. 일단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된다고 하는데 이제 몇 음. 가지를 한번 짚어보면은 현재 이 상황이 뭐냐면은 기대 인플레이션 즉. 예. 어, 긴축의 정점을 통과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음. 얘기와 또한 경기 침체 신호, 신호가 좀 강화되고 있다. 음. 지금 경기 침체 신호에 대표적인 것은 기업 실적이죠. 그 그렇죠. 예, 기업 예, 실적이 예. 악화되고 있다. 이런 음. 두 가지 두 가지가 음. 현재 맞부딪히고 있는 거죠. 예, 즉 예. 하나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있다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그렇죠. 올 상반기에 인플레이션 물가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잖아요. 그렇죠. 음. 그런데 이제 그런 인플레이션이 이제 좀 후행적으로 반영이 되는 기업 실적 면에서는 아무래도 상산 단가가 음. 높아지면서 마진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예. 어, 여지가 있다 보니까 기업 실적은 지금 하향 추세에 있고 어디가 끝인지 알수 없다는 이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이 어, 이번 주인데 즉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만난다면 은 조그마한 어떠한 뉴스에 의해서도 주가가 훅 올라갔다가 아. 예. 또 아니면 또훅 떨어졌다가 하는 음. 변동성이 좀큰 어, 몇 주간이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이슈에 굉장히 민감한 한 주죠. 네. 몇 주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네. 그와 관련돼서 이번 주에 이제 주요 이슈가 한세 가지가 있는데, 예. 첫 번째는 이제 FMC인 거다 뭐 알려진 얘기인데, 이제 FMC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 하는 건데, 음. 잘 아시다시피 FMC에서 대략 0.75% 금리를 음. 올릴 것이다 하는 것은 이미 대세로 굳어져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0.75를 올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겠죠. 음. 그것보다도 이제 두 가지 이제 FMC에 관련돼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파을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음. 어떤 얘기가 나올까 시장에서는 이런 것을 기다리고 음.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난 것 같다. 음. 정제전화가 생각보다 심각하다 음. 이런 얘기를 기대를 하고 있죠 그건 왜 그러냐면 좋은 얘기니까 예, 그것은 이제 향후 금리에 대한 방향성이라고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뭐 어, 그런 것을 좀 기대를 하고 있지만 어 이제 주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뭐냐 설득력 있는 증거를 기다리겠다 음. 뭐 이런 걸로 코멘트를 마치지 예. 않을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 있어서 이제 그파울 의장이나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왔다고 생각해서 너무 일찍 음. 그 금리 인상 멈추면은 예. 1 9 7 0년대에 최근에 계속 나왔던 음. 1970년대식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음. 또 어, 예. 맞닥뜨려가지고, 어, FMC가, 즉, FED가, 어, 죽도밥도 아닌 문제로서 음. 이렇게 그냥 뒤집박죽 만들어 예. 놓을 것을, 망쳐 놓을 것을 예.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래서 결국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얘기보다는 이제 8월에 이제 금리는 이제 예. FMC가 안, 안 열리니까 예. 이제 9월, 11월, 12월 정도 열리는데, 예, 9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와 음. 관련돼서 이제 어떤 가이던스가 음. 좀 나오기를 기대를 하는데 지금은 예. 0.75가 또는 0.5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0.75 확률이 더 높았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최근에 가장 마지막 조사된 거는 0 5 를 올릴 것이라는 확률이 좀더 높아졌는데 음. 결국 이것은 뭐냐면은 향후에 나올 8월, 9월 CPI 즉 8월에 네. 발표될, 9월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더 중요할 테니까 음. 아 투자자 여러분들은 FOMC와 관련돼서는 8월의 입이 네. 어떻게 얘기를 할지 음. 두 번째는 9월 금리와 관련된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올지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음. 있고 음.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이제 2분기 GDP가 발표를 예, 되는데 1분기는 마이너스였죠 1분기가 예, 이제 마이너스 1.4가 나왔어요 예. 2분기에 현재로서는 뭐 마이너스 1.6이라고 지금 애틀란타 염준이 음. 예, 예측. 지금 그 예. 예측한 예 거는 1.6이라고, 음. 마이너스 1.6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블룸버그가 이제 그 55명의 음. 이코노미스트를 상대로 집계를 해봤더니, 예. 블룸버그가 55명의 네. 이코노미스트를 상대로 집계를 한 결과로는 뭐냐면은, 아까 이제 그 아틀랜타가 연운이 음. 1.6였잖아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근데, 마이너스 0.6에서 음. 플러스 1.2까지 나왔어요. 예. 미국의 2분기 GDP가 중요한 건두 분기 연속 예. 마이너스가 음. 나왔을 때는 공식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가 음. 오지 않을까 하는 것이 예. 이제 좀 두려운 거죠. 예. 근데 현재는 이제 마이너스 0.6에서 1.2가 이클로이스트들의 음. 컨센서스고, 음. 마지막으로 경제 실적이 향후,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인데, 대형 기술주들이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를 예. 하고 S&P 500 기준 기업들의 175기 기업이 예. 이번 주에 발표를 해요 예. 소열의 황이라고 알려져 있는 음.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실적도 다 이번 주에 발표되는데 를 기술주들의 어떤 실적 발표 자체보다는 음. 향후 이제 가이던스죠 음. 어떤 회사는 그 가이던스를 내놓지 를 못하는 회사도 예, 있어요 가이던스는 3분기, 4분기 이런 그렇죠. 실적에 대한 전망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전망이죠. 네, 발표자들이 그 음. 회사에서 어, 자기네들의 실적이 어떻게 음. 나올 것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즉, 결국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건 실적 발표 자체보다는 향후 가이던스가 아, 어떻게 아, 나올 것이냐. 음. 즉, 아까 얘기를 했죠. 지금 결정적인 순간이다. 음. 아 인플레이션과 실적과 맞붙었던 이 순간에 있어서 어, FMC와 미국 2분기 GDP와 대형 기술주 실적이 음. 발표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대형 기술주 및 어, 음. 이번주 발표되는 175개 기업의 실적 발표 및 가이던스가 음. 어떻게 나오느냐가 향후 오늘 어, 나머지 6개월을 음. 지금 어. 자주주 할수 있다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이번 주다 예.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이제 선앱의 발표 실적 발표 때문에 시장의 쇼크로 이제 금융을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대형 기술주에도 같이 연결될 것인가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하 이슈로 넘어가서 네네. 이제 이 결정적 순간의 한 주가 결국 갈림길이 될 것이다 전체 올 한해 남아 있는 출시 시장, 주자 시장 심지어 내년도까지 이어지는 이 방향선이 갈림길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지난주에 예. 이제 나스닥 기준으로 본다면 3%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기대치가 좀 높아졌을 음. 수도 있고. 예. 또한, 이제, S&P 500이, 이제, 중심 지수이기 때문에, S&P 500이 1차 저항선인 3,946포인트인데, 지난주에 3,961포인트로 마감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1차 저항선을 좀 넘어섰다는 음. 뜻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2차 저항선이 어디에 지금 있, 있느냐, 왜냐면은 101 이동 평균선을 이제 넘어야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장기 이동 평균선이 되다 보니까, 음. 근데 101 이동 평균선은 얼마냐면 4,147에요. 음. 즉, 예, 지금으로부터 한다면, 한 이제 예, 한 180포인트 예. 정도 남아있는데, 5% 가깝게 수치가 남아있다고. 그렇죠. 예. 이렇게 남아있는데, 과연 이것을 뛰어 넘을 수 음. 있는 어, 동력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예. 하는 것인데 벤커버 아메리카가 서베이를 발표를 음. 했어요 서베이를 예. 발표를 했는데 음. 아직은 저항이 한국이 없어서 음. 어 뛰어넘기는 좀 부담이 된다 예. 이제 2021년 1월 이제 음. 무슨 얘기냐면 넬리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증시로 돈이 많이 들어왔을 예. 거 아니에요 예. 지난해네 그죠? 그렇죠 그 들어온 돈그 음. 이후에 들어온 돈에 딱 3%만 주식시장에서 탈출했대요 많이 몰려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웃음> 예. 아직도 어, 많이 물려 있어서 그냥 어쩔 수 없는 음... 돈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예. 이걸 아직 털어내질 못했다 그렇네요. 아, 예.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기업 실적이 이제 에, 가이던스나 이런 걸로 봐서는 분명히 3분기도 안 좋아질 거고 4분기도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예. 이런 가이던스를 봐가지고는 아, 아직은 아 바닥이라고 더 바닥이라고 음. 얘기하기에는 좀 음. 이르지 않느냐 예. 당연히 FMC도 지금 이제 그 금리 인상을 멈추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음. 당겨져 있긴 했지만 어쨌든 9월 달에도 예. 0.5냐 0.75냐 금리를 올릴 건 예. 뻔한 거고 11월에도 0.25를 올릴 음. 수 있다는 얘기를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음. 본다면 이런 걸볼때 강세장 신호가 지금 나타났다고 볼수 음. 있느냐 예. 없다 그렇다면은 과연 1 0 1동 평균선을 넘을 수 있느냐 하는 예. 이 갈림길에 예. 현재 서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2분기 기업 실적뿐만 아니라 중요한 가이던스에서다 좋은 가이던스를 발표했다면 사실 지금 이미 많이 오르고 있을 거예요 그게 그 그렇죠. 예. 아니고 반대라는 거 그렇죠. 예. 그렇죠.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건 예. 지난주 상승을 가지고 좀 착각해서는 예. 좀 곤란할 수 있지 예. 않느냐 예. 얘기하는데 예. 예. 예. 자, 이제 이런 와중에 두 가지 얘기가 지난주에 나왔어요. 좋은 얘기에 좋은 음, 얘기. 음. 좋은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뭐 이런저런 얘긴데 아까 얘기했듯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발표한 음. 6월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서베이에서 제목이 뭐냐면은 예. 나는 나는 비관적이며 예. 그래서 낙관적이다. 음. 보게 했다. <웃음> 보게 하니까 희망이 보이더라. 이 이야기가. 아, 그렇죠. 그니까 러 이제, 이제 뭔가 절망 속에서 예. 피어나는 어떤 낙관성, 음. 꽃, 뭐 이런 걸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예. 나는 비관적이며, 그러기 때문에 낙관적이다. 음. 좀, 이게 우프죠, 우프. 음. 어, 그렇죠. 이제, 에, 좀 기대가 있지만 음. 아직도 슬픈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나는 비관적이며 그래서 낙관적이다 하는 얘기가 향후 12개월 내 글로벌 성장 둔화 예상을, 어, 역사상, 최대치인, 음. 최대치인 79%가 어, 글로벌 성장성이 분화한다고 얘기를 예, 하고 있어요. 예. 음. 그러니까 이제 역사상 최대치인, 그러니 뭐죠? 비관적인 거죠. 그러네요. 예. 가장 비관적인 상황이죠. 음. 그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빠질 일은 음. 없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올해 말에 어, 금리 예상 7월 음. 최근에 나온 자료, 지난주에 나온 자료가 원래 에, 올 연말이 3.5%였어요. 예. 어, 이것은 기준금리인데 기, 그런데 이게 3.35으로 낮아졌어요. 음. 어쩌면 12월은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음. 얘기를 몇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리고 기준금리, 미국의 기준금리 피크아웃이 2023년 3월 예. 3.8이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었어요. 음. 그런데 이게 또 2023년 2월 3.47로 음. 또 예.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3.8에서 3.47은 0.33이 낮아진 건데, 음. 대략 어떻게 보면은 1.5회가 음. 좀 떨어진 거거든요. 예. 그 얘기는 또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시달릴 때로서 음. 시달렸던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이슈는 사라지고, 뭔가 이제 연준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어, 이제, 경기 침체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더부각되고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어, 조짐이 지금 음. 만연하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 희발유 선물 시장도 어떻게 되냐 음. 미국의 현물, 희발유 현물 이제 직접 이제 넣는 것이 계런당 5달러가 넘은 바가 예. 있었는데, 이게 지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음. 선물 시장, 희발유 선물 시장에서는 3.152달러까지 떨어졌어요. 예. 지금 현재에 직접 구매하는 거 이제 주유소에서 기름을 음. 넣는 거는 4달러 때인데 예. 선물시장에서는 3.152 음. 그러니까 3, 3달러 초반까지 선물시장 이미 휴가율 가격이 떨어져 있어요 현물과 예. 선물이 25% 가까이 차이 나는 거 그렇죠 거죠? 예. 엄청난 차이가 현재 나고 있는 음. 거죠 그럼 향후에 갤런당 5달러에서 현물시장에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선물시장은 음. 더 밑에 있다는 뜻이 음. 되겠죠 예. 그런 얘기는 결국은 인플레이션 이제 픽아웃이 분명할수 있지 않느냐 음. 즉 어, 금리도 지금 생각보다 빠르게 에, 금리 인상도 픽아웃이 빨리 올수 있고 예. 인플레이션도 빨리 음. 올수 있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좋은 조짐이 되겠죠. 음. 이게 이제 갈림길의 좋은 쪽인데 예. 그런데 한쪽에서 얘기는 천만의 말씀이다. 음. 이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웃음>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제 제조 PMI도 발표하고 같이 음. 서비스업 PMI도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 제조업 제 PMI, PMI는 지난달에 52.7에서 52.3으로 약간 떨어졌어요 예. 예. 제조 PMI는 아직도 경기가 음. 확장세냐 축소할 것이냐의 갈림길 50이잖아요 아직 50이상이니까 줄어들긴 했지만 음. 아직도 확장세 있는 음. 건 맞죠? 그런데 예. 어, 서비스업 PMI, PMI는 지난달에 52.7 확장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47.0으로 확 떨어져 버렸어요. 예, 많이 떨어졌네요. 한달 그렇죠? 사이에. 한달 사이에. 그러니까, 음. 떨어진 것도 많이 떨어졌지만, 확장의 축소로 바뀐 음요. 거예요. 예. 그런 얘기는 뭐냐면은 소비자들이 최근에 휘발유 가격 상승이라든지, 그 다음에 음. 이제 그 식료품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상승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나머지, 음. 이제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돈을 지출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을 음. 느끼고 있는 거죠. 네. 즉, 아까 얘기한 대로 무엇인가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는 해결된 느낌은 확실한데, 음. 금리상은, 어, 가능성과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우리 가시권에 들어온 것 같은데, 지금, 어, 경기 침체 문제와 관련된 이 부분은 아직은 음. 아직은 좀더 기다려야 되고 물론 이제 주택 지표 관련 지표라든지 실업급여 청구 건수라든지 계속 지금 음.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예. 안 좋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이런 부분들까지 다 생각을 한다면 어느 정도 어느 정도는 음. 좀 우리가 한부로 어 이제 아 거봐 내가 이때 이때 내가 예측을 하고 내가 멋있게 날싸게 샀어 음. 하면서 영웅이 되고 싶은 심리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지만 예. 잘못해서 어 영웅이 되려고 하다가 바보가 될수 음. 있는 구간이 지금 예 구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서비소 PMI는 7월 달이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이 물가가 좀픽크아웃 된다고 하면 그렇죠, 그렇죠. 물가 부담에서 조금 벗어난 소비자들이 또 어떤 행동을 할까라는 측면에서 보면 7월 피해 소비소 PMI가 중요한데 언제나지 7월을 어 결국 바야 되니까. 네. 근데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조금은 조금 영웅이 되기보다는 한번한 박자 좀 어, 쉬면서 그 감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어,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 7월 넷째 주 결정적 순간 또 갈림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전히 어, 경기 침체 시그널은 다양하고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장단기 금리 역전도 여전히 지속 중이고 뭐 기업 실적이나 가이던스 컨센서서는 아까 또 내용에 다 말씀드렸지만 결국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한주다 그죠 네, 한주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음, 이번 한주를 지나기 전에 미리 어떤 예단을 해서 판단 하기보다는 한주를 좀 지켜보면서 조금 보수적인 관점을 가져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이번 어, 7를 내주 쪽 주간 주식시장 전망을 하면서 같이 해본 생각들입니다. 음뭐 저희들은 시장의 여러 가지 지표나 흐름을 나름대로 판단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늘 정답은 안고 <웃음> <웃음> 참고하셔서. 투자 또 포트폴리오 판단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어, 유익한 결과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바램 간절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제 내용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